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창업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고 제가 학부 때 한번 창업 도전했다가 이게 실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할때 창업 지원 사업 맡으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기술 창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뇌과학 분야 의료용 연구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유로피 주식회사고요. 대학원에서 전기적 뇌자극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선후배가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 뇌질환을 치료하는 뇌전기 자극을 환자별로 맞춤형으로 가이드해줘서 치료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 의료,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초기 창업대랑은 큰 범위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고객들도 좀 많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어,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되고 그리고 내질환별로도뇌졸증은 재활의학과 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간질은 신경외과 이렇게 질환별로도 고객들이 세분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목표 고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고객 유형에 따른 기업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창업 초기 기업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측면한 목표 고객은 크게 부분도 있는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정부나 공공영역, 즉 우리가 B2G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 우리가 B2B라고 하는 경우 또 하나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처럼 정부나 공공영역,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 시장은 매우 상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나 공공영역에서도 그 안에서의 수요자의 특성이나 조직 구성이나 업무 프로세서 등에 따라서 또한 유행으로 나눠 볼수 있을 것이고요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구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유행을 구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기업 내부에서도 구매자나 사용자나 의사결정자와 같이 또한 그 안에서의 고객의 유행으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기업의 조직 구조상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조직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고 업무 분장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객의 유행을 구분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고객들이 유행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지 각각의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가 따라서 다르게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조직의 경우에도 일반 조직의 일반 소비자와는 상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업 내부의 고객의 유행을 나누어 보면 왜 기업 내부의 고객을 유행을 나누어야 하게 되냐면 기업 안에서도 그 안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구매 과정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은 우리가 그 구매에 사용자가 있고 또한 그 구매에 구매자도 있을 것이고요. 구매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 또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창업 초기 기업의 목표 시장은 단계적으로 구분되어야 될 것인데 많은 창업 초기 기업들은 우리가 초기 시장에 공략해야 될 대상과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략해야 될 예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시장규모가 큰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오류들이 사실은 저도 실제 컨설팅 현장이나 멘토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경우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목표구획을 설정하는 경우는 사실 을 보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마케팅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왜 오류가 되게 되냐 하면은 창업 초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목표 고객은 넓거나 너무 광범위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창업 초기 기업은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자큰 시장이 아니고 그 시장 초기에 틈새 시장이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의 초기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시장보다는 아주 좁은 틈새 시장을 정하고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기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시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이 되게 되는데요. 자,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의 수명 주기나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제품 수용 단계에 따른 고객 유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객은 시장의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채택기에 따라서 고객도 이노베이터, 얼어댑터그 다음에 얼리모조리티, 레이드모조리티, 레이 리가드와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창업기업이 공략하는 시장은 뒤에 있는 큰 시장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 시장이 초기에 공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시장의 특징들이 다르게 되는데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르게 공략해야 된다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은 이것들을 다르게 공략하는 게 아니고 같은 전략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각각의 단계의 고객들을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핵심 수용자적 이노베이터는 바로 기술 애호가로 모험을 매우 즐기하고 바로 그 분야의 기술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은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그 분야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째 있는 조기 수용자 즉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실제 우리 하이테크 마케팅이나 신기술 마케팅에서는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의 시장 규모가 커서 그런 것보다는 이들 얼리 어댑터들이 그 다음에 있는 다수 소비자 집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창업 초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바로 밑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얼려댑터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있는 게 초기 다수 수용자 집단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일반적으로 대중 소비자의 전반부에 있는 집단으로 이들은 매우 신중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남들보다 먼저 간다 이거보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어댑터와 다르게 실제적인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에 있는 게 후기 다수 수용자가 되겠습니다. 다수 소비자 집단 중에서 조금 뒤에 있는 집단으로 아무래도 의심이 많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이 수용하게 되면은 그때 수용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지체수용자는 전통적인 보수 집단으로 예전 것을 고수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나 제품이 주류가 되면은 그때야 받아들이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특히 기술 창업에서는 창업자들이 엔지니어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엔지니어 출신들이고 어, 먼저 고객 설정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그때 비즈니스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어, 고객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어,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할때 잠재 고객들과 먼저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논의를 하면서 목표 고객을 어, 구체화하고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유행에 따라서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고객의 니즈나 추구하는 가치를 맹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목표 고객의 유행은 대상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소비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업 초기 기업이 목표 시장을 맹확히 정의하고 이들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 시장의 경우에 창업 초기 기업이 목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수 소비자 집단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나얼리어댑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시장의 보편적인 다수 소비자 시장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초기 시장 진입기에 집중해서 이 시장의 고객의 니즈, 이 시장의 고객의 트렌드, 이 시장의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에 집중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뒤에 이 초기 시장의 긍정적인 구매 후기 그리고 레퍼런스그 다음에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장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고객을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유행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집단이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자이 다른 특성들을 감안해서 다르게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공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들은 바로 이처럼 각각의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고객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용이하게 니즈를 충족해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목표 시장은 넓지도 많지도 않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많은 초기 기업들은 자신이 공략하는 시장이 매우 크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왜? 넓은 시장은 차후에 공략해야 될 시장이지 지금 현재 공략해야 될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명확한 틈새 시장이나 전체 소비자 중에서 앞에 초기에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성과를 잘낼수 있을 것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장을 하나하나 공략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제품 수용 단계에 따른 고객 유형별 창업 초기 기업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강의에서 신제품 수용에 따라서 고객 유행을 분류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퍼리 모라는 교수는 창업 초기 기업이 신기술을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이 초기 단계의 시장에 접근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다수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걸 쾌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느냐. 창업 초기 기업들은 신기술을 통해서 초기 시장의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시장에는 용이하게 접근을 하지만 은 다수 소비자 집단이 원하는 실용적인 가치나 문제 해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유행에 따라서 고객이 특성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따라서 각각의 고객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으로 각각의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처음에 개발한 제품을 계속해서 동일한 전략과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공략하게 된다면 초기 시장은 만족을 끌어내더라도 그 다음 시장에 만족을 끌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초기 기업은 초기 시장의 전략적인 접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단계에 맞는 공약 공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